그룹 그룹의 계정을 사용했어요. 그리고 올 l 멤버 h 올 m 멤버 b 모든 멤버들은요, 지금 계속 사용하는 건 계속 끼니까 have b 이 e n erased r e t 할게요. 그리고 they a 이런 뭐뭐를 통해서 Natural, natural Contrary to the opinion of others or other people's opinion, think the sense o I think t h s n s of c o r m u n i t y is not a e sense r the t e r s e t h a to the opinion of others.